어느 날은 한노흡 헌터팡은 지루했다 그리고 못생겼다 머리 말? 그는 색다른 게 필요했다 그래서 이상한 자세들을 해봤다 못생겼다 좀 닥치라고! 미..미안 배가 고팠다 의아하다 레콤달콤한 걸 먹고 싶었다 생각이 났다 게게게게장아 게장. 근데 게장 컨텐츠 너무 많이 했는데 색다른 게장이 필요했다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은 아그 게장! 그 게장! 그 게장! 부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바지를 안 입고 아니 머리만 내려서 뭐 파기로 파 여러분 이제 한번 커 대치 한번 잡면 바로 바로 바로. 우리나라 왜. 거대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서 간장게장으로 먹어보자 저번에 맹그로브 크랩을 부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100% 게살 햄버거를 먹었었죠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형 그거 왜 간장게장 안 했어? 오늘 할 거야 임마자 그래서 지금 바로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이 렌티 없이 여러분 사실 지금 <웃음> 렌치만 입고 오프닝 찍고 있어요 <웃음> 리발 자 그러려면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스 오오 oh. 팬티를 입고 뛰어보자 팔짝. 여러분을 저번에 잡았던 청계 장소로 지금 다시 왔는데 오늘 역시 거, 남자친구. 자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같이 했던 냉물 도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포인트 소개시켜주신 분이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장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조준이라고 합니다. 아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대장 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다 네, <웃음> 진해장님은 이쪽에서 스킨해루질도 하시고 장화 해루질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여기 청계를 또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요새 청계가 없죠?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시즌이라서. 한 마리 오늘 목표 한 마리입니다 위쪽에 저번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부류님이랑 생물도감님 하고 계시니까 저 저쪽으로 저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요새 여기에 지금 참괴가 없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야 저번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제발 오저 뭐야 아 돌이네 리발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잡았어요? 오케이 야. <놀람> 봤지? <놀람> <놀람> <놀람> 자 잡았습니다 <놀람> <바로> <놀람> 역시 우와. 냉물도감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아 말랑은 먹으면 안 되나요? 네 말랑이는 사이 즈으 근데 희한하네 지금 이사이즈 이거 왜 나오지? 어, 이 정도면은 사이즈가 어떤 편인가요? 좀큰 어, 편인가요? 작습니다 아, 아 원래 이 시즌에는 큰 네. 사이즈만 나오나요? 전에 그때 헌드박님 드시던 거아 그보다 그... 조금, 조금 더 작습니다 헌드박님 아. 그래도 좀 안심? 저는 뭐 컨디션 뽑았습니다 <웃음> 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이게 잘안 보이는데 내가 또 그걸 또 찾아가지고 아 역시 아,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이게 딱 아. 역시 생물인 아 여러분 그래도 사이즈가 그렇지 엄지손가락 굵기보다는 직게가 훨씬 더 굵습니다 저희 통 따로 있나요? 아니? 비네일에 담아야겠다 선수방님 내가 보았을 때는 본거에 예. 운이 있다 이거 나 솔직히 호다이 들어가려고 했네 지금 나 이거 못잡았으면 혹시 들어가셨을 겁니까? 아더 잡아드려야죠 제가 <웃음> 그럼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아니아이아장나하하하하야 <장단>, <웃음> 그래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그 누가 잡은거죠? 어그 랭물도감님 아 <웃음> 지금 근데 여기에 안 나오죠 잘네 진짜 행운이죠 잡은거 지금 와서 진짜... 아 진짜요? 어, 한 마디만 쓰면 된다 하셨으니까 <웃음> <웃음> 좀더큰면 좋죠? 지금 저기서 부르님이 자기도 잡겠다고 약간 리쳤습니다 화나신 <웃음> <웃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반대편에 또 있습니다 포인트가 자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쪽에는 진짜 시야가 안 나온다 어이고아이 숭어 뒤져 있습니다 맛있겠네 형데 시야 안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연어가 저기 있는데 이쪽에 연어 안 다니죠? 연어가 들어올 리가 없죠 보통 네네. 강원도 양양 쪽에 곳으 올라가는데 야 연어가 여기 길 잃었나 보다 얘. 돌아가다니지, 그 길이. 어, 지금 혹시 한번 들어가시나 나요. 누가 더한 마리 먼저 잡으면 끝. <웃음>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평소 두분 스코어가 누가 더 많이 잡으시나요? 아, 제가 아, 사주죠. 이승 님 아니, 그냥. 여기 보증이라 됐잖아요. 이렇게 서로 양봐는 건 솔직히 속으로는 자기가 <웃음> 더 이제 많이 잡는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아, 솔트올리 여러분, 저번에도 이제 솔트올리 했는데 어, 그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혹시? 500명 가입했었 아, 진짜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를 위해서 솔트홀리 회원분들이 들어가주신다고 해서 아마 두 분이 경쟁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루질로는천 개가 나오지 않거든요? 저번에는 천 개가 여기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네 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진짜 한 달도 안 됐는데 쏙 들어가버려요. 혹 이렇게 롯나 맛시는 간장, 맹그로브 크랩장 하려면 없어, 리발. 아, 쫄장게 이렇게 들어 서해든 남해든 동해든 뭐 그냥 다 똑같이 생겨, 유어버려 꺼져, 꺼져, 꺼져. 그래, 그 이게 물이 빠졌을 때 와야 되는데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솔트홀리 회원분과 지내대장 유튜버님이 들어가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좀 한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얻어먹기. <웃음> 리발디키 야, 이거 물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 오 여기 아, 손이 아니었네. 어디 가요? 안 보여요. 이런 거? 뭐 있어요? 여기 금강거안 보이세요? 렉물도 <웃음> 감형님 약간 기세가 좀 등등하신데요. 누가 누가 잡았나 봐. 야, 아, 근데 진짜 형님 이거 잡으신 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저 주는 거 맞죠? 좀 상황을 봐서. 그럼 <웃음> 어제 <웃음> 손에 있는데 제가 못가지 봐야 지금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어? 와 멸치 멸치 떼로 있을 텐데 생물떡하는 이런 거 바로 하세요 아, 작은 건다 멸치야 그쵸 예! <웃음> 예! 오! 오! 다리 없어요 아 다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야 집게 하나 없는데 야 그래도 큽니다 아우 나가겠다 도망갈 것 같은데? 자이 집게 잡을게요 발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 라떼다 라떼다 라떼다 라떼다 라떼다 돈 튄다 오케이 오! 야! 힘 너무 센데? 오! 손한 명만 손한 명만 아, 잠깐만 나와도 돼요? 네네 네. <웃음> 네. 아,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금 거짓말 안니려고 여기 찔렸어요 빨개진 거 어, 보이시죠 괜찮,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빨아드 예? 추베르? 내 영상에선 무슨일까? <웃음> 와 역시 다르십니다 어, 진짜 와 오와 너무 멋있어요 와 너무 멋있으시다 브래누님 잠시만요 잠.. 브래 브레... 예.. 예.. 예.. 리발 저기 줄을 하나 지금 달고 가시는데 치워드리고 싶은데 뭔가 멋있어서 그냥 두겠습니다 어청개 있습니다 청 개!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여기 여기요 죽은 건가? 아 탈피 껍질이에요? 오이 크다 아, 탈피 껍질이 아니라 어. 죽은 거네요 아 살이 있죠? 살이 있죠? 어! 냄새! 아! 아! 괜히 아. 만졌다 아! 아 꺼져 릴게요 빵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자 지금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저번엔 저렇게 해서 30마리는 그냥 잡아오셨는데 진짜 없나보네두 마리 잡은 것도 솔직히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필체로 밖에서 잡을 수 있었죠? 눈뽕 맞아라 <웃음> 여러분 이거는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 생물인 세명이 약간 찌질한 느낌으로 구경하는데 사실 뭐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꺼져 꺼져 뜰채를 두셨다는 건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자그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벌써 두 마리 잡았기 때문에 한 마리는 가져가서 이제 난장게장 조질 건데 아직 몰라요 또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잡다 보면은 이 희망을 놓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갑자기 돌게 나타났네요 돌게 사실 동해안에서 저 정도 크기 돌게면 아 롯나 좋다고 딱 잡았는데 처게 보다가 지금 돌게 보니까 꺼져라 그냥 자 여러분 도로에 해산물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애기가 제가... 더 큰데 못 꺼내겠어요 아 근데 집게 하나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집게가 살이 진짜 많은데 그죠 샹카스 연오 너무... 어... 이거 누가 잡았죠? 응. <웃음>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아, 예, 동그란 거 물리고 싶으시죠? 이게, 이게 보면은 한쪽은 그런 게 있고 보통 각각류들이 한쪽은 두껍고 어, 한쪽은 그러네? 자잘해 어, 한쪽은 와. 깨는 용도고 한쪽은 찍는 어. 용도 아 역시 야 이게 전문성으로 들어가시네 응. <웃음> 우와 한 마라 먼저 먹으러 충분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거 간장게장 하겠습니다 <웃음> 야 얘는 진짜 어마어마한데? 진짜 제일 큰 걸로 지금 잡아주셨습니다 오염전한데 어? 다리 어? 어? 이거 드신다고 하셨죠? 네, 어? 알겠습니다. 이거 헌터팡이 챙겨드리고 어이 리발 어 리발 론나 귀엽네 이렇게 이거 어뭐 사실 간장게장 할때 다리 안 먹고 몸통 살 먹잖아요 그죠? 그래 집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집게 아이살 어, 보세요 어, 크기 그 집게만 보세요 집게만 떼서 드자고 리 예? 얘는 크기 보세요 제 엄지손톱이랑 비교해서 골기가 저번에 잡았던 엄청나게 큰 크기랑 진짜 거의 비슷하거든요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청개는 진짜 여기서 끝난 거 같고 이렇게 바로 살려서 집으로 데려간 다음에 <웃음> 간장 맹그로브 크랩장을 한번 쳐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탕 라탕. 불행, 아. 라상 라탕 브랜드 수고하셨습니다 라상 라탕 아, 아 오늘 또한 마리 잡으셨죠 랭물도관님 크기가 좀 작아요 근데 어 죄송해요 발 밟았네 아니 이거 제가 이따 가져가서 간장에 먹을 건 죄송해요 밟았어요 아그니 지금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맹그로브 크랩 그림잡 보세요 리즈입니다 리즈 리지. 사실 원래 여러분 맹그로브 크랩 처음 잡으면 꼭 저렇게 합니다 저그림잡 보세요 아유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시기까지 하고 아유 저거 그냥 잡고 싶다 잡는 건데 저거 잡았다고 이제 30분간 좀을 딱 좀을 딱아그래니깐요다 죽겠어요 간장에 제가 살려서 해야 되는데 맛이시을 <웃음> <마시청을> 만들어 놨어. <왔어. 웃음> 여러분 라떼 <라트> 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간장입니다. 아, 근데 이게 아까 빵님이 찌개만 있으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예. <웃음> 아 근데 이거는 가져가는 도중에 안 되겠다. 그죠? 이거를 찰 라면에 넣어 먹는 게나을것 같아요. 그 말이 바뀌시죠? <웃음>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거를 라면에 넣어 먹고 네. 찌개 멀쩡한 거를 빵님이 가져가셔서 란장 아. 레장을 해먹던지더 감사합니다. 멀쩡한 이렇게 멀쩡한. 배려를 해주시다니. 왜냐면 이거를 부르님이 잘났거든요그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웃음> 그러면 저기 멀쩡할 데 있죠. 저 데기를 간 계계 시작 할게요 투척 오 파이어 아. 자 일단 이청계를 육수를 내야 되는데 뻘이 롯 남았네 바로 국물 우러나가지고 시원 개시원 그럼 건더기 스프 어? <웃음> <웃음> <웃음>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왔습니다 잘 안보이네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잡은 맹그로브 크랩은 저번에 잡은 맹그로브 크랩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간장게장 딱한 마리 하기에는 아주 넘나게 충분하다 지금 굵기 보시면 제 코보다 두껍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아, 자, 아 뻘냄새 로나 펀치 낼게야자 그러면 여러분 저번에는 얼린 다음에 쪄가지고 했는데 간장게장은 할 때는 무조건 살아있는 상태로 훨씬 더 훨씬 치워 치워 치워 퇴이래게 살아있는 상태로 간장에 넣어 예배가 보글보글 그러면서 간장을 쳐먹거든요자 <웃음>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애기 지금 바로 양철라고 하셨는데 근데 야, 양차 어떻게 시키냐 리발 일단 해보자 잠깐 들어가 있어봐 아 힘이 얼째나 센지 손 지금 자 나온 거 보세요 여기 아장네 뭐야 이거 사람 눈코입 러몽러스 아니야? 자 여기서 바로 워터야 자 그리고 오늘 칫솔 세거 꺼냈습니다. 맹그로브 크랩 외래 종잡았으니까 사 조사 조사 조사 조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맹그로브 크랩이 뻘에 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굉장히 더럽죠. 여기를 시카푸카 조지면은 자 이렇게 뻘이 없어집니다. 자 이거를 계속 조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집게 물리면요 손가락 뼈가 아작나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칫솔 한번 해볼게요. 우와, 오 여러분 미쳤어요. 야야 미안해, 나줘.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라떼인데 이거? 야안 나요. 에이 음, 팔씨름 할게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할수 있게. 이, 이, 여기 플라스틱 짜그러진 거 보이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 이 손수건에 제손 둘러가지고 한번 물려보려고 했거든요? 어, 이거 개랏할 뻔 했네. 펀치. 워터야! 조자조자자 조자, 조자. 눈도 입도 짙게 해 또, 또, 또, 또, 또 잡혀다. 이리 펀치 할게요 와,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당검, 당검, 당검. 말리 이제 놔. 그만해. 그만해. 그만. 툭! 그만해. 이거 약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이거?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웃음> 와 미쳤다 이거 보와자 여러분 얘가 지금 놓지 않습니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왜, 왜 이렇게 간지러워 여기 아, 아. 오오 땡큐 자 여러분 이렇게 론나게 지금 깔끔해졌죠 보시면 아주 다시 태어난 거 펀치 자 이렇게 다 씻겼으면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매 매일 수들 잠깐 포박 시켜두고 자 여러분 간장게장을 할때 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게요 아니죠 바로 간장발이죠 자 그래서 아주 론나게 맛있는 추베이를팔수 있는 간장게장의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산라스 타이밍 아니었는데 나쁘지 않네. 자 먼저 냄비에 그리고 간장을 한컵 부어줘서 자 그리고 바로 물한컵 부어줘서 이렇게 간장과 물을 1대1 비율로 넣습니다. 었 설탕 3분의 2컵 부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물이랑 간장을 담았기 때문에 밑에 설탕 찌꺼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요아할타요 아, 개살다.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바로, fly! 아 와라, 아 리진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 정도 아주, 발팔 끓여줄게요. 이따 봐요, 아가 와, 와. 와. 리발, 여러분, 조졌습니다. 왜 조졌는지, 여러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한숨 쉬고 개 조지고 록 같은지 아실 거예요, 리발. 아, 캐리발 20분 정도 간장을 조졌으면 바로 턴오프 일루와이 넌침 간장 계레끼야 하하하 심지어 여기 아주 타가지고 눌러붙었네 리발 간장래기 이렇게 평온에서 식혀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제가 맛 한번 봐 볼게요 저렇게 에다가 간장을 부으면 끝나냐 아니죠 그 안에 부수 기재들을 다 넣어야 훨씬 더 롯나 맛있게 추배로 발수 있어요 한날려라통만늘 오늘 먹을 먹 어우 야만들맞들 맞아 토크 라라라라 월계수잎이야 월계수 월계수 다시 다시 월계수 월계수 오케이 자그 다음에 제거 10분의 1 크게 바로 청양 로추 라상 쌈라이 라상 꼬르동 자그리고 제거 5분의 1 크게 홍고추 라상 라상 라상 쌈라인 꼬르동 론나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호추 달궈버려 오도도도도도도 자 그러면 그러면 재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론나중요한 재료가 하나 빠져있죠 들어가자 이래야 쏙 라베타 라라라 라, 라. 오! 오! 비트 쪼갈 수 있겠는데? 푸슉 푸슉 에리 고네가 들어가라 오케이 자야 들어가 <웃음> 자 여기다가 간장 들어간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그 그렇게 계속 간장을 높나게 먹어야 내가 너를 맛있게 먹어 <웃음> 라가리봉 세 틱톡 <웃음> 자 그럼 이렇게 맹순이를 보내버렸습니다 <웃음> 보통 이 간장의 장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고 먹거든요 근데 이 맹그룹 크림 장은 이렇게 크게도 크고 간장이도 스며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일 정도 두고 3일 후에 한번 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내일 한번더이기를 뒤집어 까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 봐요 나삭나삭 간장 맛있게 마셔 하루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요요너 열어. 이야 자 여러분 일단 냄새는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간장에 절여버린청계 렉기입니다 자 여기다 잠깐 버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은 얘가 지금 수컷이거든요 자 이쪽 선배 껍데기 있죠 이쪽을 아우 이거 안되네 잠시만요 여래 렉기야 자 이쪽을 이렇게 뜯고 어우 리발 변이 나오네 리발 자 여기 잡고 살짝만 버려줄게요 왜냐면 이제 또 다시 하루 반 동안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간장의 내장 안으로 삭삭삭삭 롯나 맛있게 숨어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 연거는 조금만 더숨 참아봐 닫아버려 자 그러면 또 다시 하루 반뒤에 봐요 <웃음> 이바사베리지 나왔습니다. 통탕킹통 여러. 여러분 이렇게서 맹그러브 크랩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여러분 오늘 아주 오랜만에 상마님과 함께하는 간장 맹그러브 크랩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케이 카메라 봐봐. 미안해 너 가릴게 이 채널 주인공은 나야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어제 여기 롱구멍을 벌려놨거든요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 오와 여러분 제 내장 보이시죠? 와 여기는 밥 비벼 먹으면 지리인데저 내장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이따가 자그래면 여기 보시면 라가미 있습니다 라가미는요 과감하게 떼서 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라가미로 숨쉬기 때문에 제일 더러운 게 라가미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으로 한번 잘라줄게요 야싹싸물라요 이야 보이시죠 지름이다 지름이다 <웃음> 어, 약간 비린내 나는데? 많이 났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와와 여러분 개비려요 라떼는데 어 왜이렇게 비리지 맹그럽브 크랩 이 청계로 간장 해장 여러분 잘 안하거든요 이 이유 때문에 안하나 방금 여러분 제가 내장만 엄청 많이 마셨고 지금 안에 있는 살 있죠 자요살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르 내가 네, 네, 네. 네, 갈게 살은 대맛이는데요 아, 아까 내장맛이 너무 좀 비리고 씁쓸하고좀 텁텁해가지고 그랬던거고 이살 맛은 개맛이는데요 꽃게보다도 맛있는거 같은데 껍질 음, 강냉이 다 날아가뻔했다 와 여러분 진짜 대맛 있습니다 와 뭐야 살이 엄청 통통하게 살아있어요 왈도 안되는데 자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뜯어버려 안에 있죠 여기를 앞니로 아마 아마, 아마 해가지고 음. 왜, 왜, 왜, 이렇게 살이 나오면데개잘 어울릴게 와와 여러분 꽃게도 다리살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얘네는 확실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살이 진짜 가득 메여있어요와 이거 다리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 라사 <놀라> 여러분 라떼스입니다 벌써 개 반을 쳐먹었네 내장을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요 내장을 살짝 거둘게요 저번에도 제가 개 내장 걷었을때 이런 말씀 안 해야 하 저렇게 맛있는 개 내장을 왜 거둬요 그럼 저 주세요 일로 오세요 바로 드릴게요 개살 한번 짜볼까 이거 보세요 이야 이와 와 내장 먹어서 캐빌이다 내장 빼 내장 빼빼빼자 여러분 뭐야 김상 방금 여기 있었는데 장만아 장만아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걔는 먹으면 음 안돼 카메라 켜져 있는 그 뭐야 립 냄새 맡았나보다 리 발레기 바로 먹으보자 초배를 자 이거죠 와. 와, 뒤진다, 와. 아, 여러분, 아니, 부산 시민분들, 혹시 그 청계로 게장하는 거 있나요? 간장 청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혹시 못 찾은 건가 해서 혹시 부산 시민분 중에 간장 청계장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드셔보셨다 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같이 먹었으니까, 공감대 좀일으키라고 나는 먹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리발. 세상의 왕따야. 뜯어버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뭐, 이래서 하시고요. 저렇게 먹을 때면 그냥 처먹기만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려요 여러분, 원래 좀 씨부리는 먹방인 거 아시죠? 씨방. 여러분, 대망의 립게다리. 제 엄드랑 비교해도 훨씬 크죠 얘가 어우 얘가 지금 열을 가하지 않아가지고 이 안에 살을 제가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위로 한번 조사봐야겠다 기생충 아니지? 비브리오 피혈증이니? 아 살이다 살살살 살, 살. 근데 만약 제가 핥았는데 기생충이면 계랄때뻔 했잖아 자 집게 밑에 살입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야야상마 야, 놀라지마 상마해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너먼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카메라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어 귀는 론나 개방이네 이렇게 끼고 아이고 옆으로 살짝 비스미 누워서 여유를 끼고 원래 이러면 안 그러거든요. 제가 막앉아고 나면 가끔 싫어할때 으르렁거리기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카메라만 기만 해주고 그냥 내 채널이야 나가. 와이 집게 안에 살차 있는 거 이거 뭐가 되는데? 응 이거죠. 입만으로 이 집게를 옮릴 수 있는 방법 알아냈습니다. 보세요. <웃음> 아 이거 재밌네 다3 0살이된 이질 알고 있다 아니 야 아니야 장마 아니야, 재밌는 거 아니야 넌 보면은 그냥 또 멀뚱멀뚱 이러고 있거든 아니면 이러거나 이렇겠지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웃음> 여러분 한번더 보고 싶으시죠 저도 알아요 자세히 집중해서 보세요 <웃음> 쉽게 이걸 어떻게 듣지 오케이 여러분 여기 쪼개였습니다 어 여러분 안에 사람 먹어볼게요 아 살이 안나오네 아, 여러분 살이 잘 안나오네요? 안, 안 나와요?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쪘을때는 살이 아주 통통해서 단단하게 뭉쳐있는데 이게 간장에 절여버리니까 이거 보세요 살이 다 짓눌려서 살이 다 빠졌네 <웃음>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에키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김이 모라모라나는 밥을 여기 쏙 넣고 저저저저저저조 한번 싹 퍼서 초베를음어 <웃음> 어우 내장 와 간장게장 간장 먹고 처음으로 토할 뻔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간장 맛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쭉쫙 들어가는데 그 뒤에 내장 그 텁텁한 씁쓸한 맛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저 이거 개뚜가 있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데 다시 한번더 재봐요 초베르 얘 진짜 맛있어요 와뭐 이거 뭐야 방금 리발이고 차라리 박수치지 말걸 버려 여러분 제가 첫입에서 내장을 다 먹고 지금은 간장만 남았나 봐요 될그 맛이네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 게딱치맛 초베르 앙자 아 여러분 이렇게 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상한 느낌이 나가지고 에? 여기 보았죠? 여기 여기 이기 어, 여러분 이거 간장게장 먹기 전에 안 그랬거든요? 아까 먹을 때 조금 간장간장 하다가 저밥 마지막에 밥두고 먹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이... 뱅그러브크랩으로 간장게장 해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파팩교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너 이거 얼마일 애기야 아, 이거 뭐지, 진짜?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도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싶거든요? <웃음>